플러스 x. 음. 그다음에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어, 십이. 어, 음. 근데 아직 x가 남았는데 또 하시니까 네. 마이너스 음. 근데 그렇게 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음.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것 같아요. 네. 음. 아이다릴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좀더 네. 네. 네. 네. 네. 네. 빨리 할수있네그 네. 네. 네. 그러면은 네이을 계속 나눈다 보면은 나는 떨어지, 떨어지니까 나눈다 보면은 1차식 1차식이나 2차식으로 네. 3차식 이 나사 다시 없이, 그니까, 나, 그니까, 이렇게 인수이 되면은,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네. 또, 근데, 여기에 F1은 0이 아니고, FG의 0은 0이 아니니까, 그니까, 러두 개보다 네. 더 식이 많을, 많을 거잖아요? 아. 거기에서 네. 이, 네, 들어가는 식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니까, 러식 음. F, FX는 뭐뭐, 음. 식 하나 찾고, 음. GX는 뭐뭐, 또 해서 식 찾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그니까, GX에다가, X에다가. 아, 아, 요거 조건까지 생각해서 해줘야 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음. 왜냐면은, 그게 보다 더 많은 음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이 풀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풀어가든지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와.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